한 번만 사용을 해줘도 피부가 전체적으로 맨질맨질 보들보들해지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몇달 동안 너무 애정화해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쉐이딩 제품이 머릿결이 엄청 부들부들해지고 손빗질로 이렇게 잘비기는거 보이죠? 머리카락이 진짜 부들부들해졌어 장미로 온몸을 딱 씻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안녕 오늘은 또 돌아온 울영세일을 맞이해서 울영세일 추천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제품, 바디 제품, 헤어 제품까지 제가 잘 쓰고 있던 제품들이랑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꿀템들만 또 들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제품부터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고! 일단 처음은 메이크업 제품인데 메이크업 제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들도 많고 또 매번 신상들이 계속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어떤 걸 진짜 추천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팔레트류에서 하나를 추천하자면 이 제품들입니다.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고요. 이렇게 팔레트 하나에 블러셔랑 베이스, 글리터, 그리고 아이라인 대용으로 쓸클럽까지다 있기 때문에 팔레트 하나로 메이크업을 다 끝낼 수 있어서 이 제품을 데리고 왔습니다. 키치 거베라 컬러는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누드 브라운 피치 계열의 팔레트예요. 이 블러셔도 완전 뽀용하게 복숭아 같은 컬러여가지고 블러셔도 되게 예쁘고 요 아이라인 대용 컬러가 진짜 굳이 붓펜이나 펜슬 아이라이너 사용을 안 하고 요 컬러로 라인을 빼줘도 선명하게 표현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포인트 펄까지 있기 때문에 얘네는 진짜 활용도가 높아요. 진짜 만능 팔레트 같은 느낌? 누드밀크티 컬러는 약간 붉은기 싹 빠진 브라운 컬러인데 얘네도 이 안에 있는 펄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데일리로 손이 자주 가는 팔레트예요 키시미어 모브 컬러는 약간 핑크 로즈톤의 팔레트인데 핑크핑크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면 은 진짜 잘쓸것 같은 컬러들만 모여있습니다 블러셔의 음각이 다 지워질 정도로 너무 잘 썼어요. 저는 얘네 출시되고 나서부터 진짜 요거 세 가지 번갈아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좀 바쁠 때 어떤 팔레트 쓰지 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얘네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후다다닥 다 메이크업을 해줘도 완성도 있게 되기 때문에 팔레트 하나 사야 한다 하시는 분들 얘네 중에 맞는 톤으로 구매하시면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에뛰드에서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가 또 새로운 호수가 출시가 되거든요. 블러쉬드 노즈 컬러예요. 장미모양 각인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컬러랑 이세 번째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웜한 로즈빛이어서 블러셔로 활용해도 너무 예쁘고 섀도우로 발라줬을 때도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불룩한 느낌? 이 블러셔 그리고 이세 번째 컬러 같이 믹스해서 블러셔로 발라주면 완전 뽀용뽀용 복숭아 재질 블러셔를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이 새로운 호수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은 에스쁘아의 더브로 밸런스 펜슬이에요. 요 펜슬은 제가 아이브로우 그리는 방법 튜토리얼 영상도 따로 찍었었는데 너무너무 잘 만든 브로우예요. 이것도 민스코님이 에스쁘아랑 같이 함께 개발한 제품인데 떼굴떼굴 그르지 않고 진짜 손에 착 감기는 이 그립감도 너무너무 좋고 맨 살에도 이렇게 발색이 잘 되는 편이고 세워서 얇게 선을 그리는 것도 편하고 면적을 채워줄 때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정말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눈썹을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그런 브로우예요. 뭉침 없이 잘 발리고 또 지속력도 나쁘지 않아요. 지속도 잘 되기 때문에 이 브로우 진짜 요즘 너무너무 잘 써서 이것도 꼭 추천템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한 제품이거든요. 오늘도 얘로 눈썹 그려줬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썹을 채워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컬러도 붉은기 싹 빠진 애쉬빛의 브라운 계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촌스럽지 않게 요즘 브로우 연출해주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브로우 펜슬 구매하시려고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이 제품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진짜 몇달 동안 너무 애정화해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쉐이딩 제품이에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01 소프트 웜02 소프트 쿨컬러예요 이렇게 웜톤 쿨톤으로 나눠져 있는데 웜톤도 막 크게 붉은기나 노란기가 많이 돌지 않고 쿨톤도 딱 애쉬 느낌이어가지고 둘다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정말 붉은기 싹 빠진 이런 쉐딩 컬러여서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연출해주기 좋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쪽 컬러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연출하기도 좋고 이 뒤쪽 컬러를 사용해서 조금 더 윤곽을 또렷하게 잡기도 편했어요 붉은기, 노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쉐딩을 할수 있어 가지고 요즘 진짜 쉐딩은 얘네를 무조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영 세일 때 얘네도 꼭 득템해야 하는 제품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 중에 마지막 추천템은 요 아이입니다. 페리페라 스키니 브로우 카라 3호 내추럴 브라운. 오늘도 사용을 해줬는데 진짜 자연스럽게 색깔 변한 거 보이죠? 원래 있는 검정털 하나도 없이 이렇게 눈썹 컬러 맞춰주기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가격도 너무너무 저렴하더라고요. 8,000원인데 너무 잘 만든 브로우 카라여서 요즘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렸는데 얘네가 이렇게 휘, 이미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각이 진 모양 그대로 이렇게 쓱쓱 발라주기 너무 편하고 솔 자체가 되게 얇아서 양 조절이 굉장히 잘 된다는 점. 제가 사용한 3호 내추럴 브라운은 이런 컬러예요. 붉은기가 없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거든요. 컬러 자체도 너무 너무 잘 나왔고 이게 기존의 다른 브로우카라들은 솔이 너무 뚱뚱해서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눈썹 살에 이 마스카라 액이 다 묻어버려서 떡지게 되고 나중에 들뜨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솔이 얇으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쓱쓱 발라도 살에 묻을 일도 없고 떡지는 일도 없었어요. 앞머리 이렇게 결을 살려주기도 좋고 컬러도 붉은기 없는 애쉬 느낌의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진짜 이 가성비 브로카라 정말 페리페라 진짜 열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카라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페리페라 제품 저렴하니까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무슨 치간 칫솔처럼 얇게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기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제품은 헤어 제품들 중에서 추천을 해드릴 건데 얼마 전에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 자르면서 염색을 하려고 했거든요 머리가 너무 상해서 컬러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염색을 못했거든요 손상모인데다가 제가 또방곱슬이어서 드라이를 꼭 해줘야 되는데 머릿결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 최악의 조건에 놓여있는 그런 머리카락을 가졌는데 요즘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유지를 잘 하고 있거든요 손상모지만 이렇게 손빗질 가능하게 해준 제품이 있어서 그 제품을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노브딥 데미지 트리트먼트 DX 이 제품 올령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닥터포 헤어 아시죠? 탈모케어 헤어 제품들 을 되게 잘하는 닥터포 헤어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 제품 많이들 사용하시길래 저도 궁금했는데 사용해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단 3회만 사용을 해도 단백질을 3000%나 충전을 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한번 사용했을 때부터 머리가 완전 보들보들? 물미역 아시죠? 물미역잘처럼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손빗질이 불가능한 머릿결인데 얘를 딱 처음 사용해보고 머릿결이 진짜 부들부들해지는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기했던 제품? 올령내서 계속 그 순위권에 유지가 되고 있길래 한번 써봐야지 써봐야지 하다가 최근에 써봤는데 순위권에 있는 애들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제형이 되직한 약간의 단단함이 느껴지는데 되직한 제형이면서 이렇게 펴바르면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펴발리는 약간 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또 살짝 플로럴 향기가 나가지고 향도 되게 좋습니다 물기가 없는 머리카락에 좀 발라두고 살짝 한 1, 2분 방치해두고 바로 헹궈주는 편인데 그렇게만 해줘도 머리카락이 진짜 많이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이거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언오브에서 이게 새로 출시된 제품이거든요. 언오브 노워시 워터 앰플 트리트 먼트 여기 이렇게 똑딱이가 있어서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은 잠기고 열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엄청 신기했어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진짜 좋은 게 헹굴 필요 없이 그냥 뿌려서 사용하는 노워시 트리트먼트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한번 뿌려볼까요?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약간 꽃향기가 나면서 이렇게 약간 수분이 채워지는 느낌? 제가 마른 모발에 뿌렸는데도 막 떡지거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촉촉하게 되거든요. 마르고 나면은 딱 윤기가 있어 보이게 되는데 얘네를 이렇게 딱 뿌리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단백질이 딱 공급이 되면서 머릿결이 엄청 부들부들해지고 이렇게 손빗질로 이렇게 잘빗기는거 보이죠? 엉킴 없이 이렇게 부드럽고 찰랑찰랑하게 머릿결이 잘빗기게 돼요. 제가 머리가 엄청 상해가지고 손빗질이 잘안 됐었는데 최근에 요두개 조합으로 계속 머리 감고 관리를 해주니까 머리카락이 진짜 부들부들해졌어. 진짜 많이 부드러워져서 스스로 약간 놀랬거든요? 마른모발에 이렇게 뿌려줘도 떡지거나 뭉치는 느낌 없이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머릿결이 부들부들 해져요. 그리고 얘네가 230도 고온에서 열 손상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하기 전이나 고데기하기 전에 뿌려서 이렇게 모발을 보호를 해주고 드라이를 해주면 머릿결도 지키면서 스타일링도 예쁘게 찰랑찰랑하게 연출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저처럼 머리 많이 상해서 손빗질도 잘 안되고 곱슬이어서 잘 엉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뿌려서 쓰는 워터타입 에센스 진짜 좋아하는데 이 어노브 제품도 사용해보고 진짜 제품력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꾸준히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 제품들 중에서 몇 가지 제품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 타임 넘버, 원더 바이브, 바디워시 일단 이 패키지가 되게 약간 감성적이고 제 생각엔 살짝 논픽션을 약간 모티브를 한게 아닌가 싶은데 느낌도 살짝 드는데 그런 비슷한 재질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패키지가 되게 감각적이고 이렇게 욕실에 놔뒀을 때 예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타임넘버가 클리오에서 나온 브랜드인데 이 향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원더바이브는 로즈 샌다루즈 머스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흔한 약간 싸구려 향 이런 게 아니고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 나가지고 얘로 샤워하면은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약딱 처음에 맡아보면은 플로럴한 장미향 같은 게 나거든요. 장미향이 나다가 마지막에는 머스크가 들어있어서 은은하고 묵직한 그런 향기도 남기 때문에 되게 기분 좋게 샤워를 할수 있어가지고 이 제품을 진짜 여름 내내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로즈향, 머스크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향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게 같은 향으로 핸드크림도 나오고 핸드워시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향으로 핸드크림도 진짜 하나 구매할까 싶을 정도로 향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거품도 풍성 구하게잘 나고 얘로 샤워를 하면 은그 약간 그 장미로 온몸을 딱 씻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는 그 은은한 살 냄새 같은 머스크 향기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제품도 진짜 바디워시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약간 진짜 고급스러운 이 향이 딱 샤워할 때그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올영에서 꼭 한번 시향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향이랑 완전 조금 상반된 느낌의 이 향기도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아르투아 송 바디워시예요. 일단 패키지부터 뭔가 하얗게 깨끗한 그런 느낌이 들죠 향기도 하얗고 깨끗하고 포근한 그런 느낌의 비누향기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얘는 시트러스 플로럴 우드 앰버 머스크 이렇게 들어있는데 딱 샤워할 때 되게 깨끗하고 포근한 그런 비누 향기가 싹 나면서 살짝 그 시트러스 때문인지 약간의 꽃 향기도 나는 듯한 그런 향기예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오르는 그런 향이거든요 얘는 진짜 호불호 없을 것 같은 그런 깔끔하고 깨끗한 향기기 이 때문에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송 바디로션도 함께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얘네 두개 같이 사용해주면 는 저는 포근포근한 새 이불에 탁 안긴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이 조합도 추천을 드릴게요. 요거두 개를 번갈아서 많이 사용을 해주는데 깨끗하고 깔끔하고 포근한 향을 느끼고 싶다 할 때는 요송 바디워시를 사용해주고 몸의 피로를 탁 풀면서 진짜 좀 오래 샤워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요 원더바이브 향요거를 사용을 해줍니다. 다음 제품은 플루 퍼퓸즈 슈가 바디 스크럽 플레르솝 향이에요. 얘 진짜 패키지 너무 이쁘지 않나요? 화장실에 이렇게 같이 놔두면 진짜 기분 좋아지는 그런 예쁜 패키지예요. 사실 처음에는 패키지에 혹해서 샀던 제품인데 진짜 피부결이 완전 보들보들해지는 그런 스크럽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실버 스푼이 동봉이 되어 있는데 이 스푼으로 얘를 이렇게 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한두번 정도 퍼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스크럽 알갱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제품도 향이 4개로 나눠져 있고 두 가지 제품은 스크럽 알갱이가 조금 더큰사회소금 알갱이가 들어있는 제품 두 가지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자극이 덜한 그 슈가 스크럽이 들어있는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은은한 비누향과 살짝 파우더리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요 바디워시랑 살짝 결이 비슷한 그런 향이거든요 은은하게 약간 비누, 코튼 그런 향과 살짝의 꽃향기가 나가지고 사용할 기분이 좋아지는 욕실 안에 깨끗한 향으로 가득 차는 그런 향이거든요. 제가 원래 바디 스크럽을 따로 사용을 안 하고 얼굴에 사용하는 스크럽제로 몸에도 사용을 해줬었는데 또 바디 스크럽을 사용해보니까 얼굴에 사용할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이거를 한 번만 사용을 해줘도 피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맨질맨질 보들보들해지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특히 약간 발뒤꿈치 같은 부분은 각질이 좀 쌓여서 꾸준히 관리를 좀 자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스크럽 제품으로 발뒤꿈치 쪽도 이렇게 쓱쓱쓱 문지르기만 해도 완전 매끈매끈해져가지고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사용할 때 물을 좀 많이 묻히면은 더 부드럽게 스크럽을 할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로 스크럽을 딱 하고 나면은 피부에 뭔가 장막이 살짝 씌워진 것처럼 매끈하게 코팅.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다음날까지도 몸이 부들부들해서 약간 저 원래 다리에 모공각화증처럼 조금 오돌토돌했는데 그 얘를 사용해주면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또 얘도 비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자극 스크럽 제품이기 때문에 바디의 피부결도 고민이 적다 좋...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이 패키지도 예쁘니까 이번 세일에 한번 구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요거예요 얘네는 유즈의 오드 퍼퓸인데 제가 이번 여름에 가장 많이 사용한 향수여가지고 얘네를 추천해드리려고 들고 왔어요. 얘네는 할인하면 3만원 초반대여서 향수치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인데 이 스테이 포에버가 진짜 향이 너무 좋거든요? 뭔가 파우더리한 그런 향인데 포근하면서 마지막에 머스크 향도 나기 때문에 되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향이에요. 진짜 하얀색 셔츠를 딱 입었을 때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이거는 고체 향수로도 제가 잘 사용을 하거든요. 부들부들한데 얘를 이렇게 발라서 이런 식으로 좀 포근하고 묵직한 머스크 냄새로 남기 때문에 이런 깨끗한 비누약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고체 향수는 거의 핸드크림 같은 크기여서 가방 안에 넣고 휴대하면서 사용하기도 좋아서 제 파우치템으로 이 여름 내내 잘 사용을 했던 제품이고 이 액상 타입도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이만큼 사용했을 정도로 제가 출근할 때 거의 매일 뿌리는 향입니다. 되게 포근하고 안정적인 그런 무드를 연출해줄 수 있어가지고 또 여름에 사용하기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저는 겨울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잘쓸것 같은 향이에요. 요 서머 퍼스트 키스는 그 약간 야생 풀숲? 흰색 꽃 살짝 있는 그런 풀숲에 들어가는것 같은 그런 향. 처음에는 살짝 풀 향기 그런 베르가못 향기가 나다가 조금 더 꽃향 달달한 향기가 딱 올라오거든요. 마지막에는 조금 더 포근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딱 뿌렸을 때이 상큼하고 상쾌하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살짝 달달하면서 묵직해지는 이 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여름에 이두 가지 진짜 잘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포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좋다 하면은 스테이 프에버 그리고 조금 더 가볍고 상큼한 상쾌한 향이 좋다 하면은 서머 퍼스트 키스를 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들 올영에서 한번 시향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향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올영 추천템들은 이렇게 끝이고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제품군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 진짜 너무너무 좋은 꿀템들이니까 올영 세일 때꼭한 번씩 다 테스트해보시고 좋은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